새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소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맞은 새해 꿈꾸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이루시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열어 행복한 꿈만 가득 넘치게 하소서. 온 세상 모두 사랑이게 하소서. 새해 첫번 타지만 마음들이 순탄한 운명의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무 위에 순백의 눈꽃처럼 순수한 마음 안에 사랑을 활짝 꽃피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어진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너무나 힘이 드는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후로 누구도 탓하지 않고 부족한 만큼 마음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성숙하고 넉넉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가슴에서 올리는 기도로 가는 세월 하루하루가 행복이 항상 넘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언제나 달아둔 높이 떠오르는 신년의 태양처럼 희망의 미래를 향하는 고무 풍선 날리며 삶의 향기 가득하여 물씬 풍기는 열매 가슴에서 달콤하게 익어가게 하소서 생명의 귀중함을 누구나 알게 하소서 끝없이 드넓은 넉넉한 하늘같이 아주 넓은 달콤한 마음을 지니고 언제나 베풀어 주위의 빛이 되게 하소서 가슴 하나가 기쁨을 가꾸는 밭이 되게 하소서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시간마다 반성하여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따뜻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 받는 이들 모두 행복이게 하소서 희망의 꿈들이 여기저기 널린 올신년 내일을 위한 희망적인 설계 앞에서 오늘 최선을 다한 일들이 보람의 꽃으로 활짝 피어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게 하소서.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병들어 멀미 나는 이 세상. 지쳐 쓰러져가는 이들이 보이면 사랑의 손길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이 마음의 위로 받아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어 일어서게 하소서 모든 애들이 아픔을 모르는 세월이게 하소서 가슴마다 따뜻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 바라보는 이 세상 모두가 맑게 보이고 새 달력이 걸린 하루하루 가는 날짜가 희망의 숫자로 남게 하소서. 하루가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하소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내 아름다운 말이 위로가 되어 힘이 되는 용기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누구나 같이하는 삶의 쉼터이게 하소서 마음이 늘 그들의 자리이게 하소서. 하루의 시작이 기분이 좋게 출발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늘 건강하여 즐거운 시간 속에 멋지 깃들게 하소서. 그리고, 내 기도가,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희망이게 하소서.